다이어트 전쟁 참전을 원하시면 참전합니다 현재 몸무게 목표 몸무게 위에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참가자 번호와 닉네임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참전 하신 분들은 매 영상 출석 체크 시 728번 참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좀 해줘 제발 강박증 있다고 어? 관장님이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엠아, 어깨에 힘을 빼라고. 뭐 그렇게 긴장하면 복싱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다 손해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힘을 빼보자. 힘을 빼. 힘더 빼. 힘 극단적으로 더 빼. 맞을 뻔했대. 원투, 원투, 쓱박, 북스트레이트. 손목, 들기. 엎드려 바쳐 상태에서 들수 있을 때까지 팔로우바디 17초 3세트 유지태 누가 손으로 밑에 쥐어한다고 하는데 그런거 아닙니다 브릿지 다리 쫙다 펴고 가슴이 활짝 열릴 때까지 드래곤 플래그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말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해보려 한다. 한 달에 한번 화장실을 가리 하는 날이다. 화장실은 고양이의 놀이터이기도 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자. 근데 고양이 모래 너무 비싸다. 의심하지 말고 들어가봐 아주 신이 왔네 Okay. <laughs>